안녕하십니까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에 대한 행정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행정해석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노동분쟁으로 인해서 노동부에 가게 된다면 동일한 근로기준법을 보고도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또 저렇게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해석 자체를 어떤 식으로 통일시켜 놨는지가 우리가 실제 노동부를 찾아갔을 때 피부에 와닿는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시근로자에 대한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근로기준법 제 11조 1항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상용직 도급근로자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가 5명 이상에 달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때 근로자 수가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평균 개념을 사용하여 그 사업기간 내에 사용한 총연인원수를 그 기간 내 총가동일수로 나눈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산정 방법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당 기간 동안 적용 인원을 유지하다가 인원이 감소되어 일정 기간 보충되지 않고 계속 적용 미달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인원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적용 대상으로 본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친족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5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 상시근로자에 대한 행정해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시근로자에 대한 행정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롬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